네 안녕하십니까. 과학하는 남자 쪼맹입니다. 제가 쓸 교재는요. 어, 물리화학 4판이라고 나와있는 교재고요. 어, 뭐 어디였더라. 네, 자유아카데미라는 곳에서 나왔대요. 자유아카데미. 저희 학교에서 그걸로 가르치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그 버전을 토대로 그리고 교수님한테 들었던 설명을 토대로 저의 말로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해 되실지 모르겠어요. 어, 이게 제가 2학년 1학기 과정 동안 배운 내용이 전부예요. 1장부터 7장까지를 배웠고,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가 중간고사, 그리고 이렇게가 기말고사 범위였어요. 어, 그래서 이제 되게 재밌었던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기체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리고 연력학적으로, 어,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에 대해서 살짝 배우고 나서요. 그러고 나서 1법칙, 2법칙, 3법칙에 대해서 배우면서, 어, 계산을 실제적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까지의 계산은 어떤 계산이냐면, 어, 단일종의 계산이에요. 무슨 말이냐. 종은 하나야. 여기에 뭐 수소면 수소, 뭐 헬륨이면 헬륨, 이런 식으로 기체 의 종류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있던 애가 이제 4장에서 후가시티 뭐 이런 애들을 배우고 나서 이제 이렇게 5장, 6장을 넘어가면서 여기서 이제 또 바뀌기 시작하는 게요. 5장에서는 그래서 A물질과 B물질을 같이 섞어놓고 배울 겁니다. 네, 그래서 이두 개가 어떻게 화학적으로 평형을 이루는가에 대한 계산을 했었고요. 그러면 이제 상평형인데 상평형은 어떤 계산이었냐 뭐 이게 A가 됐든 B가 됐든 이렇게 있을 때 얘네들이 어떻게 바뀌냐에 대한 거였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에 B액체가 있고 위에는 B기체가 있을 때 요것의 계산은 어떻게 했었는가 여기 조금 더 나아가서 뭐 이제 섞여있을 때 다른 물질이랑 뭐 섞여있을 때 이런 계산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전기화학평형인데 전기화학평형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살짝 다뤘던 내용을 다시 한번 다룸과 동시에 다른 여러가지 계산들을 조금 더 함으로써 어, 건전지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느냐가 사실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였지만 저희 학교에서는 그렇게 깊게 나가진 않았었습니다. 여기까지 이런 큰 그림을 갖고 있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어 그러면 책으로 한번 넘어갈까요? 1장부터 나가겠습니다. 1장에는 연력학체 0법칙과 상태방정식이라는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어 이게 0법칙인 이유가요. 사실 어, 1법칙, 2법칙, 3법칙을 다 발견하고 나니까 발견했대요. 기초적인 것인지라 그러니까 굳이 4법칙이라고 안 붙이고 0법칙이라고 부르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어이 0법칙이라는 애가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공간이 있고요. A라는 물질이 있구요 B라는 물질이 있구요 C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랬을 때 A와 B의 온도가 같으면 B와 C의 온도가 같고 따라서 A와 C의 온도는 같다는 의미가 됩니다 별거 아니죠 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되구요 이제 이상기체인데 이상기체가 어떤 애들이냐면요 이상기체 이상기체의 조건이 있습니다 분자의 크기는 없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질량이 없는 건 아니에요. 질량은 아이고. 질량은 있어요. 하지만 하지만 분자 사이에 사이에 이제 작용하는 힘들, 인력이나 반발력은 없습니다. 분자 사이에 힘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뭐 따로 특별히 운동을 안하는 건 아니고 모든 기체적인 운동은 존재합니다. 이런 기체가 이상기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상기체와 실제 기체들을 비교하는 식들이 나와요. 이 식들을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아마 이 PBNNRT라는 식은 되게 어,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 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저는 되게 많이 배웠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한번 써볼까요? Pv는 nRT다. 이 n이요, 몰수였고요. 이 R은 이상기체의 어, 상수죠. 기체 상수라고 불러요. 기체 상수. 요 T는 온도. 요 V는 부피. 그리고 요 P가 압력이죠. 그쵸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됐었던 건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이렇게 피스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피스톤이 있고 이 피스톤에다가 압력을 가하기도 하고요. 온도를 가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부피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를 봤더니 압력이 커지니까 부피는 작아지더라. 온도가 커지니까 부피도 커지더라. 라는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압력은 부피에 반비례하고요. 온도는 부피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만들었던 식이 PV는 KT. 뭐, 요런 식으로 이제 상수를 아무거나 집어넣었었는데 이 상수를 또 맞추기, 맞추다 보니까 PV는 NRT다. 라는 식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 살짝 꼭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요게 어, 온도가 매우 높거나 압력이 매우 낮을 때에는 이상기체와 실제기체가 매우 비슷하게 움직이지만 어,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이 비교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친구가 바로 이 Z라는 압축성인자라는 친구예요. 이 압축성인자가 어떻게 써지냐면 RT분의 PV바인데요. 이 V바가 뭐하는 애냐면 N분의 V 어... 몰당 부피가 되겠습니다. 몰당 부피예요 자, 요거 모양 어디서 많이 봤던 모양이죠. 그렇게 따지면 자, 여기 보이는 PB는 NRT, 여기서 이 NRT를 요 밑으로 그대로 내리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상기 체거를 볼까요? 제가 요 위에도 써놨었는데, 이렇게 이상기 체걸 보면요. NRT 요 밑으로 쭉 내리면 N분의 V는 V바가 되고, RT분의 PV 바 해서 이상 기체의 Z는 1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래프로 그려 보자고 한다면 요를 그래프로 그려 보자고 한다면 얘가 Z 축이 되겠죠? 이렇게 1이라는 상수를 갖게 될 겁니다. 이 이상 기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데 요 친구가 요렇게만 끝나면 좋을 텐데 실제 기체를 보니까 이렇지 않더라는 거죠. 막 이렇게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막집음대로막 이렇게 왔다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를 살펴보니까 나왔던 식이 이제 반대로발스 식이 되겠습니다. 어, 이상기체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보다시피 되게 물리적인 의미와 약간의 실험을 첨가해서 만들어진 식이라고 한다면 이반대로발스 식은 이상기체에 제이 있었던 여러 가지, 어, 몇 가지, 여러 가지라 하긴 좀 그렇고 몇 가지 음, 기준들, 제약들을 깨주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나왔던 식이요. 저도 이거못 외워요. 항상 제가 알려줬던 친구들한테 했다는 얘기지만 식은 외우라고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보라고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들도 안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구글링하고 있습니다. 반대르발스반대르발스반대르발스식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원래 식은 어떻게 되냐면요. P 더하기 a per V바 제곱 바로를 가로잡고 V 빼기 n p 혹은 요거를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이렇게 V바로 바꿔줘도 됩니다. 는 n R T인데 R T 이렇게 바뀌죠. 원래 모양이 이렇거든요? 원래 모양이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웃음> 이제 우리가 아는 요 모양으로 바꿔줄거예요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Z의 모양으로 바꿔주면 요 반데르발스의 Z는 위에 써졌듯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RT분의 PV바는 요렇게 바뀌어요. 위에거 다시 그대로 쓸게요. 마이너스 P분의 V바 빼기 V바 RT분의 A가 돼요. 요게 Z가 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겠죠. 근데 이제 이 식을, 아, 비리알부터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요식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요 A와 B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 A가 뭐를 나타내냐면, 이 A는, 이 A같은 경우는 기체 분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을 얘기한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요기 이렇게 기체가 있었잖아. 그죠 기체가 있었잖아. 원래 여기 있었던 이 기체들은 이상기체라고 생각을 했을 때이 위에 보이시죠? 분자의 크기가 없었고 분자 간에 어... 작용하는 인력이나 청력이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서로 밀거나 땡기는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A는 뭘 의미할 거냐면요. 이 A는 기체들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과 청력, 그러니까 서로 간에 상호작용하는 힘을 나타낼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기체에서는 없었지만 실제 기체에서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A를, A라는 항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B. B는 뭘 의미하냐면요. 이 기체 분자의 부피를 의미할 거예요. 아까 이상 기체에서는 이 크기가 없었죠. 그죠? 하지만 실제 기체에서는 크기가, 부, 이 입체, 그 기체 분자의 크기, 혹은 입자의 크기, 부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B라는 항이 추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식이 이 반대발수식인데, 되게 물리적인 식이에요, 이 식은. 이 식은 되게 물리적인 식입니다. 어, 근데 비리알 방정식이라는 식이 있어요. 이 비리알 방정식은 이 비리알 방정식은 요 위에도 이렇게 써드렸지만 뭔가 되게 간단하죠? 딱 보자마자 어? 뭐야 이거 되게 외우기 쉬운데? 싶으실 텐데 이제 이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이냐면 공대생들이 하나하나 다 변태같이 다 대입해보고 계산해보고 하면서 만들어낸 식이에요. 보면요. 보면 식계에서 어떻게 되냐면요. Z는 RT분의 p v 반대. 요게 어떻게 되냐 1 더하기 V바 분의 B 더하기 V바 제곱분의 C 더하기 V바 세제곱분의 D 요런 식으로 랄랄랄랄라라 널어가는데 요 D항부터는 살펴보지 않습니다. 엔간하면이 C항까지 안해서 우리는 계산을 다 끝낼 거예요. 근이 식이 이 식이 사실 되게 보기 깔끔하거든요. 그리고 이 식을 나중에 P와 관련된 식으로 바꿔주기를 원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때 살짝 고친 게 이제 이렇게 바뀌거든요. B'P 더하기 C'P 제곱 이런 식으로 막 바뀌기 시작을 하는데 요거는 네 요거는 나중에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 B' c 프라임 관해서도 나중에 제가 문제풀이할 때 따로 설명을 해드리거나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하여튼 뭐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고요. 요거는 잠시 잊어주시고 자 BDR 방정식 요런 식으로 바꿔놓으니까 되게 보기 좋고 깔끔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요 식으로 반대로 발색식 역시 고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 친구를 고친 식이 이렇게 됩니다. 1 더하기 V바 1분의 1 그리고 B 빼기 RT분의 A 그러다 더하기 V바 제곱분의 B제곱 더하기 랄랄랄랄라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간단하게 그냥 제가 이론만 설명을 드렸어요. 뭐 물론 더 깊이 들어가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간단하게 그냥 여러분들이 수업듣기 좋으실 정도로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세 개의 상태 방정식을 설명을 한 겁니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 BDR 상태 방정식이에요. 어... 그러고 나면 기압 공식이 있습니다. 기압 공식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음, 되게 야매로 많이 가르치는데 야매 야매 짓을 좀 해볼까요? 어, 유도를 좀 해볼게요. 어, 압력은, 압력은요, 여러분. 힘을, 어떠한 면적에 주냐. 얼마만큼의 면적에 주냐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친구가, 다시 나눠보자면, P는, F는 지금, M, G, M, M, A죠. 가속도. 근데 여기서는 중력 가속도라고 한다면, M, G가 될 거고요. 따라서, M, G, per, 지 A가 될 겁니다. 근데 보세요. 이, 아, 이 m이 되게 중요해요. 이 m이 질량인데요, 여러분. 질량인데 어, 저는 항상 이 로, 밀도를 하트라고 부를 겁니다. 하트, 밀도는 하트예요. 왜 하트냐? 질량을 부피로 나눈 거니까. 이해되시나요? 하트 아니, 하트 모양처럼 생겼잖아. 하트 모양처럼 생겼잖아. 그래서 그냥 하트라고 부르겠다고. 그런데 이 친구가 이렇게 되는데 따라서 이 친구를 살짝 고쳐주면 이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가 됩니다 그죠 렇 따라서 요 친구를 여기다 살짝 넣어주면 이 친구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압력 p 는로 v a 가돼요 근데 보세요 이 v 원기둥을 하나 그려볼까요 원기둥을 하나 그려보면 요렇게 되구요 따라서 요 친구는 보세요 요만큼의 단면적 곱하기 높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한번더 고칠 수 있죠? V는 AH니까 한번더 고쳐주면 압력은 로 G 까먹었네. 오우씨 뭔가 이상했어. 로 G H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거는 지금 되게 거시적으로 본 거고 미시적으로 한번 본다고 한다면 어, 극소량의 압력이 과연 밀도와 중력 가속도가 일정할 때 있어서 극소량의 높이가 변할 때 어떻게 변하겠는가에 대한 걸 본다고 합시다. 미분한 거예요, 그냥. 각 텀을 각 항을 미분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그랬을 때 자, 우리가 재밌는 거 하나 알, 수, 알 수가 있죠. 아까 로가 v분의 m이었잖아. 그죠? 요 친구를 우리 이상 기체 상태방정식에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P, B는 N, R, T인데 이 N이 몰레큘라 웨이트 분자량으로 지금 갖고 있는 질량을 나누면 우리 몰수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 친구를 여기다 대입하면 아름답게도 이 친구는 P, 몰레큘라 웨이트 질량 이렇게 바뀌고 RT 이렇게 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로는 밀도는 RT 이렇게 넘겨주면 RT분의 압력 몰래큘라 웨이트가 됩니다. 네. 그러 다음에 이제 요거를 여기다 대입해주면 되겠네요.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DP는 RT분의 P Molecular weight DH가 되고요.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공학 수학 시간에 배울텐데 혹은 배우지 않았어도 우리가 어, 적분할 때 충분히 했었던 방식으로도 충분히 요리할 수 있는데요. 요 P를 요로 넘겨주죠. 그러면 P분의 DP는 RT분의 Molecular weight DH 나 자꾸 G 빼먹는다. 그죠? g. g.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따라서, 요거 각, 각 항을 적분해 줄까요? 각 항을 얘는 p로, 얘는 h로 적분해 을 주면 얘는 lnp. 맞죠? lnp. 는 얘는 그냥 h 그대로 떨어지고 r t 분의 m o l e c u l a w e i t g H가 될 겁니다. 요거 좀더 깔끔하게 해줘... 아, 그쵸. 아, 맞네, 맞네, 맞네. 죄송해요. 자, <웃음> 만약에 0부터 H라는 높이까지 그리고 얘는 P0라는 압력에서부터 우리가 구하고 싶은 P까지 이렇게 구해준다고 한다면 얘가 이렇게 바뀌겠네요. 그죠? 네. 이렇게 바뀐 친구를 다시 들고 옵니다. 다시 들고 와서 여기에 P는 으로 나타내고 싶은 거니까 양변을 지수함수꼴로 취해주면 P는 P0 곱하기 e 스 p 넨셜 e n t RT분의 m 레 l 라 웨이트 a r w e g h t GH가 될 텐데 여기 제가 앞에 써드렸던 식에서는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있습니다. 이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이유는요. 사실 어디를 기준점으로 잡았느냐예요.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높이가 0일 때 P0, H일 때 P인데 높이가 점점 올라갈수록 압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서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겠죠. 네, 이렇게 저는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도를 했고요. 저도 이거 공식 잘못 외워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저도 유도를 해나가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을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보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써드린 여기 요 친구들 이렇게 이상기체 방정식 흔 들리기 시작합니다 카메라가 이상식, 이상기체 방정식 BDR 방정식 그리고 반데르발스 방정식은 특별히 이렇게 두개 외워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기압공식 이렇게 하나 더 외워주시면 1장 연력학제 0법칙과 상태방정식에서의 어 그나마 좀 중요하게 나오는 공식들은 시험에 나올 만한 중요한 공식들은 다 외우신 겁니다. 이상 안녕